취향 겹치는 파우치 이뻐. 진짜 예쁘다 어, 아, 진짜 예쁘다 어. <웃음> 얘들아 나 이거 다 했다 <웃음> 그 웃겨 킹축감장에 신주를발행하 내일보니까 들어가면 빠르면오네 여수에 도착을 <웃음> 했습니다 역시 쿠지먹으라 계집에야 이거 부서져봐야지 너 <웃음> 간장파야 양념파? 나 간장파야 나 벗고 올라간장파래며 양념파야? 너 간장파야 양념파야? 난 간장파 <웃음> 양념부터 맛있어 당근. 예. 이거 먼저 당근. 그살을발라서 김이랑 싸 먹어 봐. 게 맛있어. 응. 돼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전벨트 없어. <웃음> 빨리. 이 말에 같이 가 신났네 왜 내리막길이야? <웃음> 음, 정말 쉽지 않네요 아 바다 너무 좋아 아 뛰고 싶어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내게 들려주고 파전할 걸어 예 어 따뜻한데 벌써? 아 스파풀. 아 어, 너무 좋은데? 응. 그리고 여기가 스파. 여기 여기가 샤워실. 잠깐만 단계 불 나오나 확인하겠습니다. 네. 나 팍. 사. 아, 짜 <웃음>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게, 아 이게 스파네. 내일 여기서 하자 말래? 햇빛 너무 잘 되네. 되게 이쁘다, <웃음> 너무 좋아요. 난 <웃음> 수영장 너무 슬레. <웃음> 우와. <웃음> 한적해서 더 좋다. 어떤 데 중에 제일 좋은데? 진짜, <웃음> 진짜 나 이거 진짜. 호텔 이런 데 많이 다녀봤지만. <웃음> 진짜 제일 좋아. 진짜.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밖에 테라스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응? 너무 좋아. 이렇게 이 테라스를. 흥가, <웃음> <웃음> 아, 나와. 흥가좀 <웃음> 하지마 나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따뜻한 짓 봐주세요 넌 작아서 빠질 수도 있어 따, 따시지 흥분했죠? 자 이렇게 나오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출구고 이렇게 소파도 있고 이걸 안 열어봤네 냉장고도 크네요. 나 프로 유튜버처럼 설명했어. 저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저 섬은 서근도야. 그 뒤에가 독도야, 바로. 저게 독도라고? 저게 가까이 있는 게? 응. 여수의 독도. 아이씨. 희수랑 연애 취향 겹치는 파우치. <웃음> 절대 맞춘 거 아님. 서로 놀래. 어. 나는 쿠션 헉슬리 갖고 왔어. 난 이거. 지속력 어때? 지속력 안좋아요 커버력 <웃음> 그렇소. 난 이거 지속력 좋아서 갖고 왔어. 근데 이건 커버력은 좋진 않아. 근데 생얼 쿠션으로 많이 쓴. 라운드 2 인생템? 응. 딱 하나만. 하나만? 응. 어. 흰수는 나스 오르가쯤. 많이 쓴게 보이죠? 어. 나는 엄유즈 이거 어제 새로 깐 건데. 체리? 체리 컬러. 그거? 이것도 진짜 어, 예 맞아 이거 예뻐. 나도 이거 인생 컬러였어. 퓨어 피치. 이것도 열어둬. 예 완전 찐핑크인데 웜쿨 잘 어울리게 어 진달병은 생겼지 진달병은 그치 진달리? 아. 자연광이라 너무 밝게 나오는데 오르가즘도 비슷한데? 그렇지 않냐? 근데 오르가즘 응. 금펄이 예쁘니까 아. 금펄 때문에 이게 금펄 원조잖아 응 금펄이 진짜 예뻐 내 손톱 작살난 거 보인다 근데 확실히 자연광이 예쁘게 나와 한이 정도 얘데 오르가즘 이쁘다, 금펄. 예뻐. 진짜 이쁘다. 응. 그리고 우리 섀도우는 둘다 팔레트 들고 왔는데 이거 미샤, 브라운, 흰수 브라운 갖고 왔고 맞아, 여행할 때는 진짜 팔레트가 최고야. 저는 이거 네이처 이번에 곧 새로 나올 내리 생일 기념으로 나온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출시쯤에. 요즘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 나 하이라이터 이거, 내가 모델이었던 거 갖고 왔지. 라이트 카페이드. 어? 어? 이거 들어봤는데? 음, 진짜 얇. 이게 이니스프리, 그리고 이게 맥. 맥은 엄청 자연스럽고 되게 곱다. 이니스프리도 되게 나는 곱고 자연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는 맥은 더 얇다. 더 얇고, 조금 더 로션광? 이거 이니스프린좀더 크림처럼 더 윤광 이 정도 그리고 립은 이게 희수 인생립 페리페라 이거 맨날 산대요. 세 통째 쓴대요 심쿵 유발. 아 이거 예쁘지.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좀 촉촉한 거 좋아서 입생으로랑 이번에 새로 나 왔던 그 레드 컬렉션 에서 제일 레드빛 그리고 라네즈 샤인스틱인데 라네즈부터 먼저 발색해볼게요. 이렇게 좀 분홍 코랄빛이 돌고 아 그냥 분홍빛이 도네 <웃음> 이 촉촉함이 좀 오래는 안 가고 적당히 가는 것 같아요 지속력은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거 레드 살짝 섞어서 이수 추가 <웃음> 예. 이렇게 섞으면 완전 존예 발색 이렇게 계속 이거 바르고 다녔어요 여행 동안 그치? 완전 이쁘지? 이렇게 하면 입술 더 통통해 보이고 지성이좀 되게 약해요. 이거 좀이 음파음파하면 색깔이 없어지던데? 근데 이거 너무 컬러 이쁘다 그리고 희수가 <웃음> 추가한 거는 3CE 플럼핑 립스 코랄? 나도 이거 핑크 진짜 잘 쓰는데. 이거 입술 얇은 사람 무조건 쓰세요. 아 진짜? 어.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촉촉하고 아서 통통하게 채워줍니다. 야, 우리 오늘 완전 컬러 반대네. 아 내가 좀 많이 꺼낸 것 같아. 컬러 완전 반대다. 얘는 코랄 이런 거? 그치? 희수도 음. 쿨톤인데 오히려 웜한 컬러 좋아해서 아니 요즘 뭐 톤에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이게 약간 폴럼 효과가 있어서 입술 뿌는 효과? 채워줘 채워줘 어주깨하게 그리고 심쿵유 말 이거 이제 발색하면 나집갈 때까지 이제 여기 이제 빨갛게 남겠지 이 정도? 아 예쁘다 예뻐 어 진짜 평강, 예쁘다 형광 어. 켜주는 <웃음> 나 이거 옛날에 뭔가 추천했던 컬러 같은데 근데 진짜 예뻐 뭐 여름에 엄청 잘 쓰는데, 어. 여름, 여름. 아무 요런 컬러. 너무 예쁘다. 아무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문 파우치 궁금하대서. 백 친구가 아니죠 <웃음> 우리 몇년 친구야? 7년 친구인가? 음. 저는 연우랑 고등학교 친구, 재수 친구, 미대 입시 같이 했어요 같이 보조쌤도 해보고 이거 근데 수영사에서 말하는 거같데 얼굴 <웃음> 어, 갑자기 사라져 <웃음> 있나? 여기 아, 시수쌤, <우리> 연우쌤 출범한 줄 알겠다 hobble 되 맛있어. 응. 음. 고기 먹었어? 응. 맛있지. 응? 음. 어? 음! 아? <웃음> 뭐? 맛있어? 야, 생해이뭐 양파 더 익히고 싶은데. 응, 응, 응. 쌈쌈싸면더 맛있어. 아, 쌈. 깻잎 없어? 깻잎이 있네? 맛있지? 나 보여주고 먹어야 진짜 맛있어 내가 보여줬어 아까 진짜 맛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없이 너무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 음료수랑 이런 걸좀 사왔어야 되는데 그치? 콜라랑 이런 거라도 사올걸 주변에 뭐살 데는 없어. 음. 그건 아쉬워. 음. 그렇지 먹게 아. 먹으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파 하고 바베큐 하고 여러분들이 낭만 포차를 <웃음> 진짜 많이 추천을 해줘서 나갈 건데. 그래서 지금 몇 시냐? 지금 10시 44분.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5분만에 수정 메이크업 챌린지를 해야지 빨리 할것 같아서 5분만에 챌린지를 아, 할 거예요. 그래서 진 사람이 가서 술값 내기. 술값을 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드로 닦고 헉슬리 쿠션 쓰고 그리고 어무즈 크림 치크랑 입증오랑 립 그리고 라네즈 립 수정을 하고요. 그냥 브러쉬로 섀도우 번진 거좀 닦아낸 다음에 브로우 그리고 하이라이터 좀 하고 나 그게 수정이야 하는 거야 딱수이야 나는 쿠션 두들기고 응. 그다음에 연우 패드로 좀 단대 <웃음> 그럼 내가 바꾸렛고로가아주라 오븐이 와 <웃음> 어떡해 <웃음> 이거 좀 쓰고 그다음에 이거 연우 영화보로저 샀어요 이거 써서 눈 하이라이터 응. 됐어 됐어 오븐 오븐 시작 딱 씁니다 이건 히니터 어성초 패드고 이걸로는 수정하다 저도 처음 해봐요 아눈 따갑다 야 아. 응. 근데 요즘 아, 화장기가 아, 아예 없어 거의. 거의. <웃음> 아 이거 왜 <웃음> <나 진짜 웃음> 이렇게야 <웃음> 빨리 갔단 말이야. 근데 여수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잔잔한 받아도 툴이 <웃음> 어, 왜 이렇게 커? <웃음> ASMR. 아 예뻐. 이거 반말로 하자 우리 이거. 반말로 겟네디 해달 라고했었어 사람들이. 얘들아 나 이거 다 했다. 갑자기 칠해졌어. 갑자기 친분 상승. 신분? <웃음> 친분. 나 눈썹 그린다. 원래 쓰던 컬러 말고 더 진한 컬러 갖고 왔어요. 라네즈 립. 이거 먼저 깔고 입생로랑 아, 시끄러워요. <웃음> 좋아요? 어. 아니 안 좋아서 넣어놨는데 오늘 쓰니까 또 괜찮네. 머리 왜 이래? 눈썹 볼까요? 다 그림. 애들아 나 눈썹 다 그렸다. 아, 어, 나는 존댓말 쓰고 있었네? 너만 왜 친해? 엄마, 나 친해? 너네 유튜버. 너네, 너네 구독자들이야. 그치, 얘들아? 야, 잠깐만, 나, 나 블러쉬 투머치. 야, 얼마 지났냐? 응. 이거 시켜가지고, 이게. 빨리. <웃음> 아이씨! 2분 아, <못 웃음> 남았어? 2분 남았어? 큰일났네. 하고, 아침에 발랐던 컬러를 다시 합니다. 이거 컬러는 나중에 제가 메이크업 다시 쪄올게요. 야, 5분 너무 짧았나? 응. 일단 해보자 20분 아, 남았다고? 응. 시간 진짜 빨리 간다 큰것 같다 큰것 같아 다 되면 알람 울려? 응 끝났어요 <웃음> 스타트. 나가야 돼 저희 그러면 뿜바이에서 돈낼게요옷 <웃음> 갈아입고 이제 택시 불러서 나가도록 할게요 진짜 예쁘다 잔잔수 젖는다 <obsolete> 감성에 여수함. <열쇠> 하나 <스마는> <moss> 나 화났어. <놀람> 웃구그거 <웃음> g 지 그거 웃겨 i v 두개 t to a n o t h e 아 I put o 고 I was 후회할 것 같아 a s in the c 꼭 와봐야 돼 I was in the 너무 예뻐 사람.. 근데 사람이 너무 없 음, 추워서 라 여수 명물이긴 하다 음. 여기서 이런 노래 나오면서 음. Q&A 해도 웃기겠다 첫사랑이야 또도 그냥 봐도주면 돼. 아 맞아. 이거 아니야? 나래 아 아니 지 침풍경. 어제보다 더맑은데 어제보다 더 날씨가 더 어, 어제보다 더 좋다. 와, 여기, 이게 공용 화장실인가봐. 겠지 아, 화장실이. <웃음> 와, 진짜 좋다. 크다. 진짜 좋긴 하다, 숙소. 해외 같다.